아씨 켜보고 싶어 자 넣었어 편집 빨리빨리 많이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딱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딱와 있습니다 실은 주문은 되게 오래됐어요. 4월 초에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. 뭐냐면 하 맥스튜디오 울트라입니다. 제가 아마 구매해본 컴퓨터 중에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땐 제일 비싼 놈을 샀어요 이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비싸게 주고 샀던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맥프로 G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프로 g 5는 상당히 오래됐죠 아마도 2006년 2005년 졸업 논문 준비하고 졸업 전 준비를 하느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한 3,000불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컴퓨터인 것 같은데 얘가 그걸 경신해버렸습니다 500만원이 넘어요 네, 살벌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도착을 했어요 4월 1일날 주문했는데 울트라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애플스토어에 오픈된 게 4월 1일이었고요 4월 1일날 제가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심지어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값까지 다 내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도착을 했어요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무게로는 6.21kg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배송은 해외에서 왔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레킹은 우리나라 인천공항부터 트레킹이 시작이 됐어요 엊그저께 트레킹이 시작돼서 오늘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겁나게 성의 없이 문 앞에 놔두고 갔습니다 살 떨리긴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따로 특별한 스펙을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좀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긴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스펙을 봤을 때 울트라 기본 스펙만 가지고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활용되고 있는 편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박스를 보고요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애플처럼 뛰기 좋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봐 가지고는 애플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 우편물 도난이나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딱 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법한 그런 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요즘 그 배터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꼭 들어가야 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? 배터리 들어가 있나? 그러면 뭔가 비싼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맥스튜디오는 배터리가 없지 않나요? 왜 저게 있지?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이 애플은 뜯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? <웃음> 일단 요 옆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걸 뜯으면 뭔가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뜯습니다 아하 와. 짠 보셨나요? 어떻게 뜨는지와 이제 박스도 이렇게 딱 뜯으면 안에 제품이 보이더라 원래 배송 중에 이 내용물이 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이런 박스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짜잔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맥스튜디오 박스가 있습니다 감뭄은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직구로 해서 오픈박스한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오픈박스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직접 듣는 건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딱 나왔습니다 묵직하고 그리고 손잡이는 천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격이 있거나 그러,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들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조금 더 텐션이 있거나 좀더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들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보고서는 아 이게 뭐맹 미니 두개 붙여놓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게감은 맥미니 두 개의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무거워 보여요 자또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~~ 이야~~ 이것도 아까 것처럼 펼쳐질래나?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? 오 요만큼만 열게 되어 있어요, 요만큼만 요 위쪽에는 이게 보이실래나요 이거 <웃음> 위쪽에는 종이박스가 있는데요 다른 건 없고 요것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맥스튜디오가 돌아다니지 않게 잡아주는 골판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튜디오는 요렇게 짜잔!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쿠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네요 어우 정말로 환경을 위해서 s n 티가 납니다 모든 박스의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 쿠션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골판지를 적절하게 잘 접어서 쿠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가 거의 공중에 스프링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골판지를 접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박스 같은 골판지도 생각보다 단단한 걸로 봐서 안에 여러 개를 접어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것 같아요 뭐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원래 애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로만 돼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없이 케이블도 이렇게 잘 말아서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스티커! 아한 아, 장인가요? 두 장인가요? 하나인 것 같죠? 까만 스티커 한 장이 딱 들었습니다 야이 까만 것도 간지는 나데 이거? 하얀 것도 그랬는데 하얀 것보다 까만게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아마 제가 본 애플 스티커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간단한 설명 아시죠? 요 맛은 자 그리고 얘는 종이로 다 싸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오 손잡이가 있어서 뜯을 수 있게 뜯으면 오, 접착체가 요 밑에는 좀 빳빳한 종이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적당히 돌려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양쪽으로 테이이 되어 있네요 버리기도 그렇고 잘 보관하기도 그렇고 아까운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듣고요예죠 <웃음> 어마어마하게 비싼 컴퓨터입니다 위쪽에 애플 로고는요 로고는 아크릴인 것 같아요 금속인가? 금속 같지는 않은데 새까매요 새까매서 금속 느낌이 아니라 금속인가 이뭐 긁어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USB-C 타입 4개 그램 포트 있죠? 기가 빗이라고 그랬나요?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전원 USB 2개 HDMI 이어폰 전원 버튼 뒷면은 뒷면 보여드릴까요? 바닥에 놓고 돌리면 기스 날 텐데 <웃음> 이렇게 생겼어요 요 주변에 송풍구가 있고요. 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건 아주 지능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거 나왔 처음에 이거 공개됐을 때는 그냥 맥민이두개 띄워놓은 거 아니야? 좀 멍청한 디자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애플은 실물을 봐야 됩니다. 실물을 보니까 완성도나 마감도나. 아주 훌륭합니다. 캔싱턴 락이라 고 그러나요? 그것도 윗면에 있고요. 여기 이만큼 떠 있기 때문에 이 락을 잘 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락에다 쓰려면은 이거 여기에 쓸수 있는 아주 적절한 락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기 있고 여기 턱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맹 스튜디오는 테이블 위에 놓거나 혹은 여기에 먼지가 좀 적게 들어가도록 한 달을 띄워서 공중에 띄워놓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악세사리가 벌써 나올까요? 여기 원을 딱이원밑판에다댈수 있는 악세사리가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열이나 발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짜잔 여기에는 하얀색 LED 구멍이 있어요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USB-C 타입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SD 메모리 읽을 수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이 껍데기 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작동되는 걸 보려고 사는 거지 껴보고 싶네요 요 컴퓨터는 제게 아닙니다 <웃음> 제가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장근조 실험실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께서 사용하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팅하거나 뭐 켜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초기화하면 되는데 또 이게 기분이 기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맥스튜디오 오픈 영상이고요 울트라 CPU를 사용하고 있는 놈입니다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파워풀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우리의 편집 머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면서 또 궁금한 거나 또잘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어 정리해서 또 올리거나 올리거나 그러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.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